덫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고기를 하나 놔주면은 새가 와서 여기를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걸리거든요. 안 오네요. 어, 왔... 안 왔네요. 으 야, 으 야. 큰일났다 아, 아나 갑옷이 부서져 있는 상태였구나 와 근데 여기에 이제 하운드까지?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하운드 하운드까지 나나나 나, 나 얼어 죽어요 나 얼어 죽어요 나 여기서 죽으면 진짜 게임 끝나요! 일단 빨리 갑시다! 너무 추워! 자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들어가 아 하필 한겨울에 그것도 속도 더 높이라고 이게 최대야 자, 뽕으로 태우고. 자, 제 미친 컨트롤로 얘네를 잡아보겠습니다. 아 어, 너무 추워요! 다시 따뜻해졌어요. 너무 추워요! 이거 집어! 이러면 체온이 좀 오를 거야. 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안되겠다 야, 야 비팔로의 힘을 믿자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 얘들아! 제가 비팔로 주변에다가 근거지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렇게 정말 다급한 상황일때 비팔로들이 도와줘요 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고마워 얘들아 오케이 자 쟤네 지금 발전기라서 가까이 가면 안되니까 자 온부터 데우고 와.. 정신 못차리겠네 이거 씨.. 야, 횃불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 횃불을 들고 가자 다행히 제가 죽은 곳이 멀지 않아요 아마 동굴 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걸로 가는데 횃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짝대기가 없어가지고 짝대기랑 지푸라기 가면서 만들자 가면서 야, 일단 보온돌 데우고 날리고 보온 더 데워 더 데워 데울 거뭐 있어? 자 완전 뜨겁게 완전 뜨겁게 동굴에 놓고 온 템들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그거 주소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존 전문가 플레이 많이 갔습니까? 너무 밤 되면 더 위험해지니까 빨리 가자. 자 가면서 나뭇가지랑 지푸라기 들고 패플 만들어서 가면 돼요. 이지 이지. 태풀 만들 수 있죠, 이제? 좀 나중에 들고 첼스터...는 아마 100%의 확률로 죽었을 겁니다. 그림자한테 무기력하게 투드를 맞아서요. 첼스터는 어차피 이제 다시 부활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동굴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어디서 죽었냐? 네, 멀지 않죠? 멀지 않아요. 아, 근데 좀 까다로운 곳으로 떨어져버려가지고. 이, 이동속도가 빠르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미친놈들이 <놀람> 이거 진짜 다 죽일 거야, 내가. 채소 살아있네? 야, 탄광모 어딨어? 탄광모 일단 다 떨궈봐 탄광모! 오케이! 햄뱃 어딨어? 햄들드어 이거 한 대도 맞으면 안 돼요? 저 지금? 방어구가 없기 때문에 아, 가방을 집어야 되는데, 가방 얘들아 좀 빨리 와, 볼래? 오케이 불하고 짚고 쓰고 놓고 떨구고 마장 떠워 죽어라 우매한 것들!! 하.. 아, 됐스.. 됐스.. 인벤토리 정리합시다 먹어주고아 왔다.. 되게 맛있게 먹네.. 배고프다.. 이 악몽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악몽 파밍 잘해주고 이제 이 푸볼 헬멧은 버립시다 낡아가지고 오케이! 다시 원사 복귀 됐습니다! 도끼 가타 보이는 게 있는데 왜독 고기로 몹을 때려요? 이게 데미지가 제일 높은 무기예요. 근데 지금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서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일단 싸울 때는 제일 좋아요, 이게. 때릴 때마다 원래 무기, 일반 무기 같은 경우는 내구도가 달, 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썩는 용도입니다. 자주 싸우게 될 경우에는 이 고기가 제일 좋아요. 내구도가 안 달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이제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 기억이 안 나는데? 난지 아우 이게 길이 막 엄청 막혀있어 정말 무서워 막길잘 가다가 이거 막 이렇게 막혀버리면 은 큰일이 날수 있다고 아 2층 가는 바위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이치하 2층이랑 연결되어있는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해야되나?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가 나와요 그림자는 원래 정신력이 낮아지면 지상에서도 보이는 존재들이고요 정신력이 낮지 않아도 동굴에서는 가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형의 무언가에요. 레벨은 레벨 1과 2로 나뉘어져 있고 제가 아까 싸우다가 죽은 상대가 레벨 2입니다. 엄청난 이동속도와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죠. 제가 갑옷이 부서진 줄 모르고 맞다이하다가 죽어버렸는데 빨리 지금 다시 만듭시다. 아 이쪽에 있는 걸까? 아니면은 여기 안본곳 어두운 곳에 있을까? 나 아직 발견 못했지. 체스는왜 여기 있을까? 낑겼나 보다. 쟤 저렇게 낑길 때가 있어요. 스트 낑겨서 죽는 건 아니지. 아, 니 이거 거미들한테 뚜드려 맞고 죽을 각인데, 좀 세한데. 자, 여기도 아직 덜 봤죠. 근데 아마 저기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없네. 어, 지진 가만 있어. 금이 정말 부족하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금을 채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문제는 뭐가 떨어졌다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주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서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잠깐만. 아 진짜 안 보이네 돌이. 야 진짜 이 주변에 있나봐. 아니면 여기. 남은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일단 일단 테두리 다 봤으니까 돌아가자. 위로 올라갑시다. 뭐하러 가자고? 내가 위로 올라가면 체스터 따라와요. 헬로, 체스터.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세상에. 어우, 맘마미야, 베베. 깜짝 놀랬어 하이야! 토끼 집에 있다고? 알았어, 나중에 다시 갈게. 나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가자! 지금은 너무 위험해! 뭐야! 왜 한입으로 두말해? 괜찮잖아, 스바라시야 어디서 구라를 치면서.. 아.. 또 하다보니까 정신없이 해버렸네 자, 우리는 이제 좀 진지하게 목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될 때가 왔어요 마카하면은 이렇게 죽는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마법 탭에 있는 건데 자 지금 토끼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토끼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에서 탑, 자 <웃음> 마법, 장치를 이곳에다가 배치할 수 있죠? 짜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커다란 구운 고기와 수염 4개와 나무판자 4개 자 조지러 갑시다 자이 무기 너무 쓰레기예요 이렇게 신선도가 낮으면은 일반 무기보다 더 안좋습니다 비팔로 한 마리 잡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불었어! 이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나? 너무 징그럽게 많은데? 싸대기 으헤 밑으로 밑으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조지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요 뭐야 새끼 왜 따라왔어 아야미안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야 고기가 아니었어 너왜 쫓았어 <웃음> 자 구웁시다 거기다가 아까 열심히 잘라놨던 수염 자 면도기로 아 더러 아. 이거 어디다 쓸수 있냐면요 네개 그리고 나무판자 네개 하나 둘 셋넷 아기 죽이면 그냥 조그만 고기 하나 주고 끝나요 자 이제 이 마법 탭에서 부두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닮은 인형이요 이걸 만들면 최대 체력이 30 감소하고 그와 동시에 부활권을 얻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인형으로 부활해요 그, 아 그러니까 내가 인형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게 아니라 이 인형 안에서 제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팍 하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 목숨이 여러 개고 싶어서 막이 인형을 미친듯이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제 최대 체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몇 대만 맞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만 만듭니다 이렇게 부활한 후에도 최대 체력이 그대로 줄어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 인형이 없어지면은 최대 체력이 다시 찹니다 어이 토끼가 맞네 토끼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니?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의 희생 3초만에 잊어줄게 우이야 음, 아니 토끼 근데 진짜 음. 잘 잡힌다 음, 음, 음, 음. 이거봐! 야! 보여? 반대불을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불을 붙이지 않아도 이게 된다고 개쩔지 이게 한밤중에 와도 이렇게 불을 버틸 수 있어요 급하면 여기 들어와서 바로 잠들 수도 있고 쩔지! 뭐지? 아니 돈스타브 너무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이..이.. 이, 이. 이걸 노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아유, 또 장기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 같아. 장난입니다. 참고로 이 반딧꽃도 잘 깔아놓으면 불빛 역할을 합니다. 한, 하나씩, 하나 하나씩 어떻게 잡지? 하나씩 잡는 게 아... 이렇게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떨어 보면 불빛이 나오는데요. 어... 문제는 썩어요. 아... 이걸 왜 먹어? 아... 멍청하긴 약간 눈덩이처럼 보이네요. 그죠? 썩으면 빛이 안나는 거겠군요 그쵸? 그럼 그냥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변해버려요 요걸로 배물좀 졸려서 졸고 있었는데 확실히 깼네요 아니 졸림 자왜 이렇게 미련하게 내 방송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막 꾸역꾸역 보고 있는 거야 졸리면 자라고 제발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어 이제 지푸라기가 확실하게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지푸라기 파밍 좀 합시다 또 돌아다니면서 프라기 프라기 지프라기 아! 참고로 토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입니다 나중에 진짜 계속 잡으면은 토끼가 안 나와요 적당히 잡아야 돼요 첼스터 진화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보름달에 시킬 수 있고 진화를 시키려면 보석이 필요해요 어 근데 어떻게 시키는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보름달이 뜨는 날에 보석을 이렇게 여덟 칸을 채우면 돼요, 테두리로 요렇게 어, 그러고 보니까 야너 인벤터리 비워야겠다 파란 보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이스 체스터로 변해서 냉장고 기능을 합니다 안 썩어요 얘, 얘 입에다 넣어놓으면은 음식물이 안 썩고 붉은색...은 뭐지? 기억이 안나 나중에 해볼게요 어,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지, 진짜 유용해지죠 붉은색은 뭐 익혀주는 기능이겠죠? 아닌 것 같은데? 인벤토리가 늘어났던가? 인벤토리가 한줄 늘어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잘안 나는데, 인벤토리가 늘어나는 방법도 있어. 야, 어떡하냐? 너무 배고프다. 와, 도끼 짱 많아. 기왕 이렇게 된거좀 급하게, 아깝긴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므로 고기 4 개를 넣겠습니다. 미트볼 먹어야지. 저 파란색 아이템을 뺏어가기도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새는... 새는 그냥 가끔 씨앗... 씨앗을 놓고 가요. 에으 씨앗을 가져갈 때도 있고 저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도.. 어떤 종류의 새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야말 나온 김에 그럼 새..새도 좀 잡아보자 새를.. 만들려면 일단 새장이 필요하고 새 덫이 필요합니다 새덫.. 새덧. 새 덫에다가 덫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고기를 하나 놔주면은 새가 와서 여기를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걸리거든요 안 오네요 어 왓! 안 왔네요 일단, 세 장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세 장, 여있다 아, 양피지가 필요하네. 양피지는 오염된 땅에 가서 자라는 부들개지를 가지고 와야지. 아, 필요하거든요. 오염된 땅까지 가야 돼요. 귀찮네요. 자, 다음에 내가 이어서 하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장 만들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어요. 어 이거 썩 썩어서 지금 바뀐다 보이죠?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아, 다 죽고 가자. 빨리 써그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가 너무 열성적으로 녹화를 해버린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열리라고 있지 나는.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돈스타브 솔로모드 34일차네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합방을 많이 하고 프레디하면서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성대가 다쳤어요 <웃음> 성대를 다치는 바람에 뭐야 그 사이에 새가 잡혔네 지뭐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원스타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정신도가 좀 낮으니까 그냥 잠을 잡시다 아이고 잘 잤다 이제 밥 먹자 밥밥밥 밥, 밥. 당분간은 돈스탑 하면서 요양을 좀 하겠습니다. 목 조심하면서 방송한다고 하지만 제가 엊그제 같은데. 또 목을 이렇게 막 썼네요. 아, 야, 지푸라기야. 파밍 다 했네. 하나도 없네. 자, 어쨌든간 제가 저번에 돈스탑 키면은 다시 뭐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다음에 돈스탑 키면 뭐부터 하는 거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보고 계신 350명의 장작분들. 기억나시는 분 아! 새장을 만들기로 했었군요 새장을 만들도가 하죠 일단 새를 잡았어요 예, 까마귀인데 새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가 제일 좋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참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제 목소리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좀 듣기 안 좋은가요? 듣기 안 좋으면 듣기 안 좋더라도 좀 참으세요 <웃음> 어쩔 수가 없어요 오가지를 다 쳐가지고 아! 어 그래. 양피지. 양피지랑 씨앗. 양피지를 구하로 오염된 땅으로 가야됩니다. 오염된 땅은 이쪽에 있네요. 겁나 멀리 있네. 미친. 가. <웃음> <웃음> 여러분 큰일났어요. 저 괜히 왔어요. 저 지금 배고파 뒤질 것 같아요. 미트볼이라도 만들고 왔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급한대로 당근이라도 주워먹읍시다. 주변에 제가 아직 파밍하지 않은 잡다한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말을 많이 안하려고 돈스탑으로 켰는데 어째 가만히 있을 때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가만히 있을 때 레코넛을 찍을 때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부들개지 왜 인벤토리가 없죠? 새를 나이터가 <웃음> 깜빡 에리와 체스터 자 봐봐 자 부들개지를 열심히 재집해줍시다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금 더 동그랗고 회색인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맵을 거의 다 둘러봤는데도 그게 지금 안 보여요. 겨울에 그 장소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 아직 둘러보지 않은 곳에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오염된 땅 쪽에는 그게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글루에요 이글루 겨울이 아닌때에는 그냥 좀 이상하게 생긴 땅으로만 표시가 돼있는데 겨울에는 얼음집이 생겨있습니다 일단 돌아댕기면서오 싸운다 싸운다 오 어인 죽었다 아니 척수 왜 이렇게 많아요 미친거 아니야 어 뭐야 척수괴물을 이겼어 나 인벤토리 없어. 왜나왜 왜 나한테 날리세요? 이게 다 천만 나 일단 이이 이 귀한 가죽 넣어놓고, 꽃잎은 내려놓고, 헤리 먹어주고, 열심히 피터지게 싸워라 얘들아. 형은 다 가져갈게. 와 물고기 이, 이 귀한 식재료를. 엄마야, 여러분 좀좀 있으면 밤돼요. 일났어요 이 이거 어차피 썩을 거니까 갖다 버리고. 아 인벤토리 정리하고 온다는 거 그냥 와버렸네. 아나 진짜 인벤토리 부족한 거 이거 모두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설치해야겠다 진짜 이 개새끼. 배 배고파 돌아가자. 이 정도면 됐어 여덟 개잖아. 도들개지 혹시 보니까 하나 더 가져왔군. 빨빨 돌아가서 집에서 밥해 먹읍시다. 아 여러분들이 대가 되게 더 텐션으로 얘기하면 되게 재미 없어할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더 웃고 계시네요. 뭐가 그렇게 재밌노? 나도 같이 좀 웃자. 오이. 음.